회사는 FNS 가요제 녹화를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일본에 직접 와서 방송을 하는 게 거의 3, 4년 만인 것 같은데. 오랜만이고 지금 이 공간도 한 4년 전에 예능 촬영하러 왔었던 곳인데 오랜만에 오니까 기분이 되게 새롭고 좋네요. 노래도 좋고 날씨도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리허설 가겠습니다. 리허설 네. 밖에서 찍는게 좋다. 어, 날씨이 좋으니까. 할게요. 좋은 날씨와 좋은 노래. 가자, 어, 얘들아. <웃음> <웃음> 그래, 명호야. She's me, o oh, 아우 My f a v o 어떻게 이렇게 이쁘고 하는데 어... 예, 예전에 20... 20년도였나요? 19년도였나요? 그때 추억이 좀 네. 다시 사실... 네. 되살아나는 것같아 네. 그때 네. 게임을 네. 여기서 했었는데 네. 그때 말이에요 살이었나4살에 네. 다시 왔습니다. 마지막 직말시면 지금 FNS 가요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아 좋습니다. <웃음> 아 날씨도 좋고 의상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다 좋습니다. 머리 오케이. FNS 가요제 다다는 다시 의메시지를 담은 그런 곡입니 다시 경 번, 만나서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지 많이 기대해주다요한상 다시 다다 다시 다다다다다다 하루에 제일 좋아하는 시간 지금 이시간이요 서양 해가 떨어지고 있을 때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 지금은 이 공간도 되게 추억 만드는 공간거든요 그래서 벌써 3년 지나가고 시간 참 빠르다. 그때와 지금 어 우리 세븐틴도 많이 성장했고 그리고 더 많은 캐러들한테 더큰 사랑도 받고 있고 진짜 매 순간 다아름다운뿐인것 같아요. 앞으로 더 아름다운 순간들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를 해야지 아유, 다시 오선생이잘 찍었다 뭐야? 지는거형 어? 잘생겨서 <웃음> 고마워 승나이가 <웃음> 저 사진 잘 찍네 내가 또 남취 잘잘 찍지 노을 노을 오늘 야외 촬영 진짜 오랜만인데 날씨도 좋고 노을도 너무 예뻐가지고 기분 좋아요. 진짜. 일본에 한 1년 만에 또 오는 거여가지고 되게 좋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있고 기분 좋습니다. 비주얼 체크. 오, 진짜 하늘 이쁘다. 저거 아, 배운 줄알았 어? 어? 안녕하세요 이종 형 오셨나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일 때문에 왔어요 아네뭐 뭐, 뭐 하러 오셨어요 어, 근처에 일 보러다가 약간 아, 경치가 좋아서 아일 보셨구나 네.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 너무 이지 않아요? <웃음> 아니요 놀 말고 당신은요? 안녕하세요 3 2 1 영구 때문에 꺼, 야. 뭐, 쟤, 거, 쟤, 다, 개. 하야, 구, 내 몰, 어. セブンティーンの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오늘은 오늘 오늘은 오 오늘은 오사은오다은오늘니 오늘은 오늘오지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 오늘은 오오지은오오늘오오오